모드를 선택해주세요. 코스를 선택해주세요. 코스의 환경을 설정해주세요. 팀 퍼포먼스가 같다면 예뻐하지 이것이 스타일의 차이 긴장하닫프하십시오내바 빛바람 파기세요 세네여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안녕하세고프이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왼쪽으로 크보세요 레디 라장이라서 골라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레디. 퍼팅수가 1 6 k 인 풀입니다. 참고하세요. 해서 네, 습니다 네. 시아나 CC를 플레이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는시 있습니다. <웃음> <웃음> 요 여기 리와사하세요 원을 칠건데? 나도 매트를 사용해주세요. 레 아, <웃음> 중앙에서 왼쪽으로 레디 팔을 봤습니다. 내이타 안, 유리,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2. 바람이 <놀러> <너. 다행이 놀러> 세네요. 클세요 1 0 m 이 치면 되니까 세입니다렛습니다 네, 레디 오늘 운이 좀 좋네요 오늘 아시아나 CC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연습장 이에 찍어 봤어요 r e 은 d 어 어, 여기 아, 신이 함께하는 보리에서요 좀... 바람이 세네요 클럽 선택을 승인하십시오 내리 신경쓰지 말고 승인해볼까요? I'm not sure. I'm not 세요 r 요 I'm not sure. i 세요 o t sure. I'm n o 그으로클럽 이상 습니다 그린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요 실제로 가면 예리 바로 보세요. 아직 지금 서브샷이 불안정하죠. 내리나 되지만 슬라이스 바람이 강하니 참고하세요 오른쪽을 많이 보고 이란 느낌으로 이렇게 쳐보고 싶은쪽이쳐 왼쪽을 많이 보고 호지 않으면. 꼬하십시오에서 가장 머며 평균 타수는 6.0타입니다. 네 바람이 세요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왼쪽앞에 어려운 평가가 있습니다 신중히 시작하세요 최 멀리쳐야 되는데 7번도 수면하에지이세요마 사용해주세요. 이게요 레디? 아, 더가 아, 이도 많이 가라. 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 음. 음. 괜찮습니다. 차내네요어찌 그럭저럭 치고 있습니다 보니까 높이는 게 맞을 것 같구나 고도를 고도를 살짝 높였고요 아 팝.. 핫슬리네요핫슬리 팝스리 앞바람이 있는데 17m는 7번을 쳐보겠습니다. Lady, I am a person who is down. I'm going to t e 또또 또 보내주세요 수과하십시오 레디까지 감사하겠다로수하십니다 시민하십시오. 시민하십시오. 시하 지고 <목소리도> 하게 승인하세요. 후원님, <목소리도> 숨십시오지감하세요 <목소리도> 회원의 둘이 된우거 준비하세요. Amen. 준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보세요. 레디? 이 아, 로고싶고 전반전은 유구보파를 쳤네요. 현바람이좀 끌려 네요 I'm n 서 t g 하세요 g to be a 시 l e to do it. I'm n 고 t g o i 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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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r you d o n Ready? 그래도 좀크네 멀건이 뭐 없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So, we are talking about the s a r e 레디? 왼쪽 있는 것 같아. 요 m l i t 찬. e b i 에서 a 른 e 으로두컷 보세요. 오, 오 아시아, 진짜,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목소리도> 안하요 있시면프로티니터요아프로티미디요 아, 큰가요? <웃음> <웃음> <웃음> 반정도 같습니다. 오기에 습니기괜찮습니다 오기에 타습니다오오 레디 1니다기니다기 상치하는 이리 보세요. 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4컵 이상 보세요. 칸보컵 아, 중앙에서 왼쪽으로 한컵 네. 보세요. 했었고요. 그래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프가 쉽지 않죠. 길이가 있는 파홀 같습니다. 이게나게나지만 그 p o i n 입니다 point. p o i 머리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한껏 보세요. 치면서 치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의도적으로 강하게 생활을 찾겠습니다. <놀람> <놀람> 목인가요? 아니요. 저거 뭐해? 나. 세네요.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어려운 펑크가 있습니다. 예. 신중히 시작세요 진짜 쳐야 되는데 음. <웃음> 자 레디? 그런다 치고 싶지 않고 재건이 다보내 수죠하리세 아이 잘못 찼어요 한스 똑바로 티하세요 추운 갑자기 추워진 가을날인데 카카오 vx에서 스크린을 치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아시아나 cc 동코스를 치고 있습니다 무의하지 마시고 편하게 스멜하서 고객들을 사용해주세요. 주방에서 좌측 반컵으로 보입니다 레디? 응. 응. 응. 응. 이제 두홀이 남았고요 쉽지 않네요 음. 심식 시간대 이영림 박사입니다 참고하세요. 치 제일 좋은데. 이습니다그 Lady, Lady, 레 a d y l a d Есть его медицина. 중앙에서 왼쪽으로 네컷 보세요. 씨, 시야 레디, 씨, 씨, 씨, 씨, 씨, 씨, 씨, 가 씨, 씨, 서 씨, 씨, 세요 씨, 씨, 씨, 씨,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I like them even send it to one of them. So, 요 m g 한컵 중간에서 5층으로 한컵 안에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